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원블록 4일차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녹화 안 하는 동안 조금 플레이 해봤는데 일단은 지옥까지 올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댕댕아. 보니까 오여야야 뭐야, 뭐야. 근데 나금 가져와, 금! 왜? 얘가 교환해주는 애야! 아 진짜? 내가 그럼 금 갖고 와볼게. 나 지금 금 갖고 기다리고 있어. 거기서 좀 이렇게 어그로좀 쓰고 아! 있어. 죽으면 안 된다. 나 죽어! 자, 여러분들. 저희가 녹화하는 동안에 좀 깔끔하게 정리 좀 해놨어요. 좀 저희가 나면 저 혼자 있어요. 그래요? 네. 저희는 하나니까 저희가 한 거죠. 어,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팀이니까. 아닌데요? 팀 아니야. <웃음> 어, 완전 이기적이네. 자, 이거 이거 주면 돼, 금. 오 시작초네. 오. 어, 어? 어데 금을 들고 좋아하는데, 좋아라 하는데 뭐야? 오. 어? <웃음> 야! 진짜 금주니까 얘가 나한테 분광 화살 줘! 걔네 좋다니까 막템 준다니까 걔네 지옥 좋다 헉? 지옥이 아니고 천국이네 템 주고 뭐? 뭐 어, 어. <웃음> 요루루가 어, 돼지 비추고 있는데 요루루가 말라니까 요루루가 좀 돼지 같네? <웃음> 더빙 야오? 잘한다 더빙 잘한다 <웃음> <웃음> 역시 상한극 <사은극> 유튜버 <웃음> 더빙 왕이라니까 <웃음> 어, 둘이 싸움 잘하나봐, 되게. <웃음> <웃음> <웃음> 댕댕아, 이제 가자. 그래, 쟤좀 가두고 가야 되겠어. 아, 그래. 어. 가둬서 나중에, 그. 흑... 어. 내가 흑연석 있거든, 이걸로. 어, 좋아, 좋아. 어, 아. 너가 가둬! 너가! <웃음> 야, 너 따라갔어! 너 따라갔어! 어, 야! 야! 야. 어. 어? 아, 지금, 지옥에 뭐가 나, 나오지 않았니, 얘들아? 어! 얘들아, <웃음> 지옥에 얘가 나왔어! 잠깐만, 가둬, 가둬, 가둬! <웃음> 야, 가둬 가둬! 얘들아얘들아 가둬야 돼 가둬야 돼. 오, 어? 야 뭐야? 야, 여기 블럭 주기 블럭 주기 블럭 주기. 나 좀비 됐는데? 아, 아 이러면 교환 안 돼? 안 돼. 아 진짜? 어, 아얘 바... 현실에 나오면 좀비가 되버리는구나. 어. 어 잠깐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고양이 생선 생선 생선 생선 생선. 아, 잠깐만 생... 고양이다 고양이다 잠깐만 생선 생선. 생선, 생선. 고양이가 보고 먹을래? 고고먹으면 좀독 있지 않아? 그거? 먹네? 생선은 식량에 있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열대요 열대요 아, 들어왔다 이 안에 있어 알았어 알았어 고양이는 나갔다 나갔다 나비야 나간다. 나비야 나간다. 나비야 그렇게 들이대면 안 좋아해 나비야! <웃음> 나비야! <웃음> <웃음> <웃음> 야! <웃음> <웃음> 나비가! 야 나비가 진짜 홀홀 날라갔어 <웃음> <웃음> 이거 좀 동심파괴 아니야아이들 미호야 일 열심히 하고 농땡이 좀 피지 말고 응? 야네 블럭 개수랑 내가 블럭 캔 개수를 확인해보라고 359개고 넌 1300개? 너는 그럼 오늘 만개 채워? <웃음> 난 아주 훌륭한 노예야 아 <웃음> 노예 <웃음> 자 여기 식사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음, 아리가또. <웃음> 아리가또! 아 맞다! 오늘 생각해보니까 리아가 왜 없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겠다! 지금 늦잠을 자서 지금 안 일어나요! 제가 <웃음> 죽였어요! 뭘 죽여! 역시 뭐어야 근데 댕댕 일로와봐 일로와봐 일로와봐 자잘 봐봐 자 내가 화나게 하는 법을 알려줄게 요루루 화나게 하는 법 여기 광석 봐봐 어? 광석 봐봐 광석 여기다가 와. 말린 미역을 중간에 중간에 섞어주는 거야 이렇게 와. 이런 식으로 계속 너왜 뭐, 사라지는데? 왜 없어지지? 여루르 불편에 대해서 심기 불편 <웃음> <웃음> 미안해 미역을 좋겠어 음 알았어 어야 고양이 나왔어 고양이! 나비 나비 나비 얘들아 나비 왔어 나비 무조건 가져야돼 여매나 네가 현직 집사로서 꼬셔봐 그치 그치 알았어 내가 진짜 실제로 고양이 4마리 키우고 있거든 고양이랑 어떻게 와. 다루는지 그냥 고양이한테 먼저 다가가면 안돼 마음을 심한 척 물고기를 들고 있어봐 마음 어, 먼저 다가가면 안돼 이렇게 가만히 서 있으면 온단 말이야? 그때 오른쪽 클릭을 해주는 거지 어! 고용됐어! 와 역시 집사 자내내 내 고양이가 되었습니다 얘 고양이 이름을 뭘로 할까? 음... 오늘 냄준님의 빈자리가 크니까 김냄준은 어때? 아 실명으로? 리아 음. 실명 남준이로 하자 남준이 남준이! 미호야 남준이가 지켜줄 거야 이제 옆에서. 남준아 일좀해 <웃음> 지켜보기만 해 이상하게 태어났는데? 블로그 켜다 보니까 이상한 게 나왔어. 뭐가 나왔는데? 뭐가 나왔는데? 고양이. 이상한 거. 야, 야, 야너 드디어 왔니? <웃음> 아니, 고양이네. 고양 <웃음> 네, <그래>, 남준아, 어? <웃음> 어? 어. 어, 남준아, 빨리 일해. <웃음> 오. 이대로 집겨, 내가 너를 빨리 <웃음> 할게 지각생이야, 지각생, 어? <웃음> 근데 우리 우리 집에 남준이는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아? 그러게. 어? 유왕님은 귀여운 쪽이 남준이 네. 좋을 것 같은데? 어 근데 우리 집 냄준이 어디 갔어? <웃음> 제가 밖에 나갔어. 밖에, 밖에, 밖에, 있어, 밖에, 있어. 밖에 나갔어. 아, 밖에 나갔어. 냄준이가 누구야? <웃음> 남준이라고? <웃음> 있어. 귀여운 애. 여기 여기. 어? 얘가 남준이야? 어, 남준이. 나 유명이한테 길들여졌어. 어, 나한테 길들여져 버렸어. 난 <웃음> <나> 남준이는 난데. <웃음> 오오 오. 어. 와아! <웃음> 도와줘야겠는데? 와, 너무 많은데, 이거? 그만 그만 그만 c 그만 e <웃음> 그만 Come on! 이 o m e on! Come on! 지 o m e on! Come on! Come on! c o m 상 on! Come on! Come on! Come on! 우리 m 스킬레톤 스키레톤 말 있잖아 정말. 근데 난 몬수인 줄 알았지 <웃음> 와뭔수 진짜 많아 얘들아 <웃음> 이거 활이 필요하겠다 저수 잡으려면 <웃음> 이거 활 없어? 활이 필요할 것 같아 하늘을 봐! 어, 하늘에 참새가 지배했어 얘들아. 패를 얘들아. 만들어야 되는데 얘들아 활이 있어 <웃음> 여기 활로 쏠게 하! 아! <웃음> 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아, 백수가! 오케이, 잘 쏜다, 요루루! 요루루 어, 잘 쏜다! 요루루, 캐리 중! 와! 아. 요루루! 어. <웃음> <웃음> <웃음> 요루루, 캐리 중! 아님 중! 캐 중! 캐리 중! 캐리 하게 됐다. 캐리 중! 캐리 중! 캐리 중! 캐 중! 캐리 중! 뭐야 이거? 황제 열어봐 어? 냄새가 나? 아 미호 발냄새였구나 어? <웃음> 아 내가 봤어 발냄새를 아! 여기가서 니템 네 먹어 여면아 니네 죽은 자리에템 있어 나 아, 템이 별로 없어갖고 아 근데 진짜 많이 나오네된어어어어어어어어어 <웃음> 이야 <웃음> 그러니까 이렇게 창문으로 빨리 뛰쳐나가는 그 기질이 필요하다고. 아드래퍼가 나오는구나 이제. 어? 잠깐만 얘들아 이거 그거 아니야? 엔더블록야 엔더블록이다 이거 이제 엔딩이잖아. 엔드돌이야 엔드돌. 엔드돌. 야 이제 이 원블록의 끝이 보이는구만. 잠깐만. 음. 그리고 엔더드래곤도 여기... 여기서 나타나는 거 아니야? 아이 설마 엔더드래곤이 어떻게 여기 나타나? <웃음> 이 설마. 설마. 자꾸 웃었다. 그럼 안 되는데. 그럼 다 파게 되는 거잖아. 얘가 이맵 그냥 다긁는 거잖아. 손도 꿈도 희망도 없어지는 거야. <웃음> 어? 어? 쉬움으로 어. 어. 어. 어. 답... 도망가야 될 수도 있어. 와, 청금석도 나오고 이거 진짜 이제 엔딩 보라는 거 같은데? 느낌이 좋습니다. 오, 뭐야? 어, 뭐야? 뭐? 꼬물이다. 뭐야? 아, 엔더 안 엔더월드에서 안 나오는 몬스터야. 꼬물이 꼬물이. 어? 이제 막 다이아몬드도 막 퍼주는걸? 이거 진짜 엔딩 보라는거 같은데? 자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 엔드돌까지 봤구요 이제 정말 엔딩에 향해 가까워진거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어! 엔드의 눈도 줬어! 엔드의 눈도 주구요 진짜 엔딩에 가까워진거 같구요 <웃음> 자 그러면은 다음 아, 5회차때는 마지막 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면서 오늘 여기서 아, 마치도록 쉬워. 하겠습니다 아쉽다 아쉽다 오늘 엔딩까지 다 보고싶었는데 하여때 아,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